부산차 스포티지 예 3,225kg 이 연식이 2018년 2018년 여름에 나왔습니다 자 스포티지 오 뭐, tpf가 뒤쪽에 까맣게 나온다그 해서 무조건 음,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, 뭐, 키로수가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, 어 이거는 뭐, 끝단부서부터 깨끗하네요. 깨끗하죠? 특히나 안에는 더 깨끗하고, 지금 손으로, 음, 막 문질러 보았, 상태는. 이런 정도? 반대편을 한번 붓어볼까요? 반대편은 조금 더 심하네요. 이 음, 그 정도. 근데 뭐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붓기만 하는 거지, 음, 뭐, 이제, 이물질 마냥, 모래알 마냥 묻어나오는 건 없죠. 아직 DPF가 건강한 차들은 이런식으로 살짝 끄름이 묻어 나야죠. DPF라고 해서 100%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. 그럼 이제 벤츠를 한번 볼까요? 벤츠, 아, 벤츠 81,000 k 로 이것도 뭐 거의 키로수는 동일합니다. 대모 뭐 얘라고 깨끗할까요? 아무리 그래도 아, 벤츠 마크가 아, 따 있습니다. 벤치 마크를 볼 때마다 꼭이 공산당 마크가 좀 생각이 나네요. 얘는 꼬무이가 어떨까요? 보이게 되면 뭐 끝단만 보게 되면 까맣죠. 근데, 음, 잘안 보이네. 이거는 안쪽에 안쪽에 보시면 깨끗하죠 이거는 인젝터가 어, dpf가 깨끗하다 볼 수가 산타페 DM 4륜에 DPF가 있고요 DPF 중에서도 저압 이자리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키로수가 몇 킬로냐? 88,134킬로 뭐 거의 5분의 1 정도도 차를 제 수명을 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차가 DPF를 한번 볼까요? 지금, 배기 쪽에, 음, 지금 새카맣게 되어 있죠? 입구가, 끝단부가 시커멓고 지금, 어휴, 시동을 켜놔서, 저 안쪽, 확대해 볼까요? 음, 음, 하얀 거는, 음, 수중입니다. 아우 냄새도 심하고. 저 파이프 안쪽까지 지금 새카맣게 되어 있죠. 이거는 지금 DPF가 죽었어요. 음. 지금 보시면 이제 DPF 쪽에 이 나간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려나 이렇게 이제 덩어리식으로 나오죠 덩어리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 연소 과정 중에서 발생된 이 탄매들이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dpf에서 이제 걸러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덩어리들, 이런 것들 보고 이제 DPF가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. 음, 요겁니다.